이쪽으 쭉쭉 내려오실게요. 앞에 보세요. 앞에, 앞에 보세요. 근데 이게파도가가다게이이날 이렇게. 파도가 골이이 오면서 여기 이 부분만 빠르기 때문에 접반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반을 잘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사람들 집을 대리다 대리한다. 2 0년 처음 보시한다고 커도 선물했습니다. 아, <웃음> 네, 저기, 저 아, 있습니다. 대한민국 만세! 도에 오늘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? 예, 한번좀오고 싶어 가 처음 오신 거죠? 예, 는데 처음에는 네. 저반을 못. 뭐, 땅못지고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7년 전에 처음 왔습니다. 그때는 떨어지 못하고 뺑글뺑글 돌다가 다시 기가 했습니다. 내일이그 덕도에 다니겠다. 네. 방송이 아, 아셨습니까? 예, 알고 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. 아, 예, 예, 예. 예. 예, 맙습니다 예, 예. 예, 예, 예. 야빈국 만세! 내리세요. 요손 네, 손. 네, 네. 네. 네. 네. 내리세요. 네.